어? 동굴인 것 같지? 구멍을 내려가는 동굴. 1회차 때못본 곳이라서. 상자가 있다? 먹어도 되는 걸까? 아 안 돼, 일로 가면 안 돼. 허이, 허이. 이거나 먹어라! 난 이거 먹고. 아, 피가 한 거네. 피가 한거네! 아아! <웃음> 아! 하 하아! 몸통 박지기 아 미친 꼬렌 녀석들 아! 아이 그만해 큐. 마법사였으면 죽었을거야 아마 예, yeah! 내가 이겼단다. <웃음> 역시 지인가. 이거 한번 보자. 하! 하! 어, 아, 아, 아, 하고 죽었고, 아, 하고 죽었고, 어, 어, 어, 어, 어, 하고 죽었고. 어! 하고 죽었고? 마법사 있다 <웃음> 마법! 망패! 마법! 어허! 어허! 죽었고 <웃음> 어! 수많은 용사들이 수많은 빗발인자들이 쥐에게 뜯어먹혔다 구르기! 구르기! 아! 맞아버렸다 아이 <웃음> 어, 핏두성이야 미친 어... 너무 급격입니다 진짜로 이거 어디로 먼저 가야 될까요? 요가 파이어! 왜안 맞아 너? 피자국 영구역보다 많다고요? 어끄크리 미치겠네 진짜 여긴 내려가는 거잖아? 여기 나중에 오고 여기다 표시해놓읍시다 왜... 꺼낼 수 있지? 뭐가 있길래? 아닌데? 소환이 유효해 왜 유효하지? 아별등불이요 킹치만 이번 회차는 마법사가 아닌걸? 이야 거북 목적임이었다니 석검도 아니고 어.. 쇼컷 오케이 먹자 거북목조림만나고에 음. 별등불이 좋죠 횃불같은것 따위보다 점프갓겜? 절벽바라볼지라 쉣 네. 준비하시고 내려요. 어 쉿. 어 쉿. 아 똥강이들 다 죽기전에 잡아야되는데? 큰일났네 이거 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아! 아하하하하하 <웃음> 어이 어이 어어어아 어. 어. 어. 힘들어 어리기리기리 아어어어아이고이 으아... 어이구이구이구이구... 이거 이이고 막타! 짧았고 막타! 어, 어... 내가 이겼단다 <웃음> 마력 경감률 높이는 걸 여기서 얻을 수 있구나 세상에 <웃음> 이거 먹고 사놓고서 안하고 있었네 이거 엉덩이 맞춰라 미친 자가? 나가자 위험한 곳이었어. 무서.